데이 데이 데이 데이 데이 데이 데이 데이 안녕하십니까, 승객 여러분. 오늘도 저희 이스타젯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본여객기는 잠시 후, 뭐라 그러냐, 난기류를 어, 인하여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으니,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벨트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. This airplane. 야키잘못 눌렀어. 야야야야야야야. 안돼. 스야 <목소리> 온색 하이가 아! 전 세계가 온색 계이가 뎀부 비에 때려줘 가자 저쪽으로 이 세계 어디로든 갈수 있는 비행기를 이 세계 어디로든 갈수 있는 비행기를 이 세계 어디로든 갈수 있는 비행기를 이 세계 어디로든 갈수 있는 비행기를 어디로할수 있는 게어디로 붙어온 <웃음> 우주로 가자고? Oh <laughs>